이번 영상은 재생목록 세계인구 랭킹 11위 국가 약 1억 2 5 0 0만 명의 일본역사 7부로 2차 세계대전 폐전 이후 시대부터 다루어 보겠습니다. 인구수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 영상은 2022년 인구수를 기준으로 제작된 점을 참고해주세요. 일본은 1945년에서 1952년 동안 연합국 점령에 따라 극적인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이었던 미국의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사실상 일본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1930년대의 미국 뉴딜 정책에서 많은 영감을 받은 개혁을 시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본에 주둔한 연합국은 일본 재벌을 완화시켜 농지 소유권을 지주에게서 소작농들에게 이전하고 노동조합주의를 촉진함으로써 일본의 권력을 분권화하고자 추진했습니다. 다른 주요 목표들은 일본 정부와 사회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로 일본의 군대는 무장해제되었으며 아시아의 일본 식민지들은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은 사회주의 운동을 억압하고 식민통치체제와 밀접했던 치안유지법과 특공대가 폐지되었으며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전범들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내각은 천황이 아닌 선출된 일본 국회의 보고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천황은 왕자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국가신도체제의 한 축이었던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신상에 관한 주장을 단념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헌법은 1947년에 발효되었으며 시민자유, 노동권리,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했고 일본은 헌법구조를 통해 다른 국가와의 교정권을 포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요시다 시게루가 1946년에서 47년 그리고 1948년에서 5 4년의 총리를 역임하면서 연합국 점령기에 일본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요시다 독트린으로 알려진 그의 정책은 일본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요시다는 일본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총리직을 유지했는데, 요시다의 자유당은 1955년에 새로운 자유민주당인 자민당으로 합쳐졌고, 자민당은 쇼와시대의 남은 기간 계속해서 일본 정치를 장악했습니다. 일본 경제는 전쟁 직후 열악한 상황에 놓였지만, 경제전문가 조셉 다지가 1949년에 시행한 긴축재정계획으로 인플레이션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1950년에 벌어진 한국전쟁은 일본 경제의 큰 이득으로 이어졌고 요시다 내각은 정부와 대규모 산업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사명을 맡은 국제통산산업부를 창설하면서 성공적으로 제조와 중공업을 촉진하고 수출을 장려하였습니다. 전후 일본 경제성장의 배경요인으로는 서구에서 들여온 기술과 품질관리기법,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 및 방위협력, 수입에 대한 비관세 장벽, 노동조합 제재, 장시간 노동,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리한 글로벌 경제 환경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지원들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보장하는 종신고용 시스템을 통해 충성스럽고 숙련된 노동력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955년에 이르러 일본 경제는 전쟁 전 수준을 뛰어넘어 성장했으며 1968년에는 세계 2위의 자본주의 경제 국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GMP는 1956년부터 거의 10%에 이르는 연간 성장률로 증가했으며, 1973년의 석유 위기는 이러한 성장을 둔화시켰지만, 1991년까지 4%가 넘는 연평균 성장률로 여전히 가파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수명이 올라가면서 일본의 인구는 1990년대에 1억 2,30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일본의 일반 국민은 다양한 소비재를 구매할 만큼 부유해졌고, 이 시기 동안 일본은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국이자 최고의 전자제품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엔화에 대해 미화가치를 절하시키기 위해 1985년 플라자 합의에 서명하면서 1987년 말까지 니케이 주가지수는 2배가 되었으며 도쿄증권거래소는 전 세계 최대 거래소가 되었지만 뒤따른 거품경제 시기 동안 주식과 부동산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일본은 1956년 유엔에 가입하였고, 1964년에 도쿄올림픽을 개최함에 따라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갔습니다. 미소냉전 시기 동안에는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이었지만, 이란 동맹은 일본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하였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일본은 1954년에 일본자위대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재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일각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일본 헌법 구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1960년 미일 안보조약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서며 대규모 안보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쿠릴 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지속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1956년에 소련과 관계를 정상화했으며 미국의 정책에 맞추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타이완의 중화민국을 합법적 정부로 인정했지만 1972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전환했습니다. 문화가 발전하며 연합국 점령기 직후 시기는 일본 영화의 황금기로 이러한 영화 부흥의 배경이 된 요인으로는 정부 검열 폐지, 낮은 영화 제작비, 새로운 필름 기법 및 기술에 대한 접근 확대, 그리고 다른 형태의 여가 활동이 드물었던 시기로 많은 일본 관객들은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1964년 10월, 도카이도 신칸센이라 불린 일본의 첫번째 고속철도가 개통되었는데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속철도 시스템이었습니다. 제124대 천황인히로히토천황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아키히토 천황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헤이세이 시대로 접어든 일본은 1989년 경제거품이 꺼지고 악성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서 주가와 토지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은행들은 극복하기 어려운 부채를 떠안게 되었는데 이는 경제 회복을 저해하였고 동시에 출생률이 크게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가 악화되어 갔습니다. 1990년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경제 성과는 좋지 못했으며 주식시장은 1989년 이전의 고점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종신고용제도는 대부분 무너졌으며 여러 부패 스캔들은 자민당의 우세한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켰습니다. 전쟁유산을 다루는 일본의 태도는 한국,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긴장관계로 만들었습니다. 일본 당국과 천황들은 195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전쟁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한국과 중국의 일부 여론에서는 1990년에 있었던 천황의 사과와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가 부족하거나 진실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난징 대학살과 다른 전쟁 범죄들에 대한 부인, 동아시아에서 항의를 불러일으킨 수정주의 역사교과서 등과 같은 국수주의 정치는 이러한 긴장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일본 인구는 2008년에 약 1억 2800만 명으로 정점에 이르렀으며 2020년 12월에는 1억 26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11년 중국은 명목 gdp에 따라 전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며 일본을 추월하였지만 일본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를 포함한 일본 대중문화가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전세계에 확산되어 갔습니다. 2011년 3월에 개장한 도쿄 스카이트리는 6 3 4 m 높이로 광저우 캔톤타워를 앞서며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가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기록된 지진 중 가장 거대한 규모의 지진이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라 발생한 쓰나미는 후쿠시마의 원자력 시설들을 파괴했으며 결국 노심이 용해되고 심각한 방사능 누설로 이어졌습니다. 2019년 5월 1일 아키토 천황이퇴위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나루히토 천황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일본은 레와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2020년 도쿄는 1964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하계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며 일본은 두 번이나 올림픽을 개최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전 세계적 발발과 경제적 여파로 인해 하계올림픽은 2021년으로 연기되었고 일본은 27개의 금메달을 거머쥐며 3위에 올랐습니다. 채널 내 재생 목록 인구랭킹을 통해 지금까지 일본 역사에 대해 7차례 동안 다루어 보았는데 남은 영상에서는 현대사회 인기 도시인 오사카와 후쿠오카에 대해 짧게 다루며 인구랭킹 일본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또한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경제발전은 대부분 수도인 도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사카시 또한 경제면에서 도쿄와 양강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사카는 섬유산업과 제약업 분야에서 최고로 손꼽히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에도시대부터 네덜란드, 청나라에서 들어오는 약이 오사카의 도쇼마치로 들어와 도매상을 통해 전국으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오사카는 먹다가 망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식문화가 발달해 있는 도시로 오사카의 명물 먹거리 타코야키는 약간의 문어와 생강 등을 재료로 하여 반죽을 동그란 곡 모양으로 구워내 인기가 많은 식품입니다. 취향에 따라 구워먹는 의미를 가진 오코노미야키는 달걀과 밀가루, 잘게 썬 양배추로 만든 부침개와 비슷한 요리로 가스오부시의 매력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도쿄, 오사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찾는 도시 후쿠오카는 규슈 최대 도시로 한국과 220km 거리로 지리상 가장 가까운 일본의 대도시입니다. 도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타 일본 도시들보다 외국인에 대해 개방적인 특징이 있으며 지역 명물 대표 요리로는 돼지 육수 일본 라멘인 하카타식 돈코츠 라멘과 곱창 전골인 오츠나베, 닭 전골인 미치타키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구랭킹 11위인 일본역사 7부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대사회까지 일본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